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콜라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명령을 변호사 없이 대부분까지 가서 유치권자와 점유 보조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받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인서 건축설계사를 하는 회원이 서울에 작은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금천구 시흥동에 새 아파트가 나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앞이 확트어서 답답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응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물건이 1억 4천 5백 10만 원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또 시공사가 20억 원이 넘는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데 이 공사업자로 보이는 시공자죠. 이 사람은 도중에 유치권 권리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물건을 보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타경 1 0 5 3 9 금초고 시흥동 960-6번지에 있는 실캐슬 아파트 4,406호입니다. 나홀라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이 10.7평, 이 건물의 전용 면적은 약 18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500, 최저가는 3번 유찰돼서 1억 4,080만 원이 됐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죠. 어, 그래서 네 번째 경매에서 어, 이걸 1억 7.890만 원에 낙찰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특수경매, 특히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하,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은 먼저 예, 법원의 집행관리 하는 현황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가 돈 받을 게 있다 해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뭐 경매 신청이 접수를 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그러면 은 담당 경매계장은 제일 먼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고 등기소에 경매가 시작되는 사실을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피해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죠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 70살이 넘는 고령의 할머니가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이 할머니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유치권자라고 하는 집행산업은 적어도 이 집을 점유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유치권이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네, 그런데 어, 지원 사람은이 할머니가 자기 회사의 감사의 계무임으로 자기 회사 유치권자로 이 할머니를 대신 점유하겠다는 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권자인 지땡산업과 할머니 두 분에 대해서 인도명료 신청을 전부 다 했습니다. 자, 먼저, 그, 집행산업에 대해가지고 유치권 한 인도명령을 보면은 앞에 이제 뭐 신청 취지라나 당사자 관계 다 똑같죠? 이 사건 집행 기록에 의하면은 2014년 5월 22일 09시 32분에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집행법원 현황조사 명령에 따라서 결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 관계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에 는 임차인 이 할머니가 본권 점, 전부를 한 달에 월세 50만원에 2012년 12월 10일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어디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땡산업이 유치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가 없죠 점유가 성립될 수 없고 유치권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 실제로 점유하지 않으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찐빵을 만들어도 안에 팥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허위 유치권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거기에서 또 피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접수한 유치권 권리 신고는 도, 도구빈, 도급인이 진우 재건축조합, 수구빈 유한 정땡 종합건설 그리고 정아무개 이런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있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집땡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문서가 없어요. 자 그런 문서를 내놓고서 내가 유치권 자안이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의 존재는 찾을 수가 없다. 채권의 존재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 이 유치권자는 집행법원에 자기네들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 501호를 대물변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지금 401호입니다. 근데 4 0 0호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법하게도 4 0 0호로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한 것입니다. 에, 결론을 보면은 이 피신청인 집행사람은 유치권자는 유치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 공사 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유치권을 신고했다. 그 다음에 사람 점유도 인정이 안 된다. 에, 그래서 민사 집행국제 1 3 6조에 의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이 할머니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입니다 신청 취지까지는 다 똑같고 신청 이유를 보십시다 이 신청 이후에는 우리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를 얘기 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은 2012년 10월 15일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이 그로부터 두달 정도 지난 후에 2012년 12월 11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규정된 대항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 전세권 등기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죠.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하는 낙찰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전입 신고할 때 이미 그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 않아야 돼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비켜줘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보증금을 법원에 배당받는 거는 그 별도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인도명령 신청이 경매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유없다 하고 기각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지땡산업과 이 할머니는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우리는 그냥 변호사 없이 그냥 돌진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할수 없죠. 신속하게 항고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유치권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즉시 항고를 보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 인도명령 기각한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하고 돼 있고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인도명령을 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이유가 뭐냐? 원결정은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뭐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원도 법원뿐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보면은 뭐, 뭐 검찰에서는 뭐 증거 불충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참이 사법기관의 상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항고의회에서 이, 이 항고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 채권이 없다 유치권을 담보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점유 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유치권 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신청인은 항공인은 물론 모든 국민은 경매 법원에서 열람하게 하고 공고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절대적으로 보고 여기에 유치권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자 경매 법원은 자기 법원에서 작성한 매약 물건 명세서를 자기 자신이 무시하고 이며각물건 명세서하고 전혀 틀린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법원의 신뢰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치권자에 대해서 는 항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에 대한 그러한 항고는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지땡산업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결정이 났어요. 물론 인도명령 결정이 나니까 이 변호사는 또 대법원에 제안고를 했습니다. 제안고를 해서 이 제안고는 신속하게 또 어,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지땡산업은 유치권 없다.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나가지고 인도명령 결정이 됐습니다근데 문제는 자지산업이라고 하는 그 유치권자는 유치권자가 아니다.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났는데. 이 짓땡 산업에서 이 할머니 이 할머니가 우리 그 감사의 계모로서 우리가 대신 점유하고 를 있었다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는 항고가 이유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면은 이런 재판장님들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대법원에서 이 짓땡 산업이 유치권이 없다는 결정문까지 내밀었어요 그거, 그거 필요 없다 대법원에서 판단 잘못한 거다 내가 옳다 집땡산업은 유치권자가 맞고 이 할머니도 유치권의 점유 보조사다 그래서 또 인도명령 신청은 기각한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그 이유가 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하고 너무 친해서 그런지 재판장이 뭐 아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결론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끔가다 이런 그 사건을 봉착하게 되면 정말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법원에 가서 결국 이 할머니까지 인도변경 결정을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